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들 함께 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주님 참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신이 잡아둬 마의 주여 소망